통삼겹 먹어볼까 좋아요 8천개 공약으로 또 먹지 이 엽떡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안 어울려 카르보랑 먹었더니 인생조합이네 <웃음> 지난번에 처음 통삼겹을 올렸을 때 좋아요 8000개가 넘으면 좀더 바삭하게 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했는데 까르보나라랑 바질 맛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하 <웃음> 그럼 일단 까르보나라 이거네, 이거. 진짜 핵꿀 조합을 드디어 찾았어. 바질맛 통삼겹에다가 까르보나라. 와, 진짜 환상인데요? 그래서 일부러 이 까르보나라를 할때 베이컨을 넣지 않았어. 여기 있으니까. 통삼겹. 통베이컨. 그죠?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까르보나라 할때 버섯이랑 양파랑 이렇게 파스타면이랑 막 이렇게 해서 크림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베이컨 맛, 짭조름한 맛, 그리고 이 바질의 향, 요거를 얘가 딱 담당하고 얘는 딱그 파스타의 고소함과 그면 맛, 요걸 딱 담당해서 둘이 이렇게 함께 딱 먹으니까 진짜 환상적입니다. 이게 약간 면이 엄청 꾸덕꾸덕해졌는데 그래서 <웃음> 엄청 잘 말려요 크게! 이거... 솔직히... 이야... 이거를 한입에... 배부른데 맛있으니까 더 먹어야지 아, 두 입만 먹을까? 두 입? 두 입? 두 입만 먹... 두 입... 두입 안될 것 같은데, 이거? 아, 참.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렇게 있는데 그게 그걸 클릭해서 옆에 이런 게 띵,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주시면 제 영상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잘 먹었어. 최고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